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5 1 6도로란 곳이 있는데 산간 지역이라 새벽에 비가 많이 오면 안개가 짙어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날도 장마철이어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고 대학교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와 서귀포를 잇는 도로로 3,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차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바로 들어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 저녁 8시쯤 되었을 겁니다. 친구가 급하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친구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물을 한컵 주면서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수업이 늦게 끝나고 비가 많이 와서 급하게 5.16 도로로 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로로 한참 가고 있는데 도로 옆으로 단발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비를 맞으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고가 났나 싶어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말을 걸었는데 여자는 한번쓱 쳐다보더니 힘없이 다시 그냥 걷더라는 겁니다. 친구는 여자가 사고에 충격을 받은 거라 생각하고 재차 말을 걸어봤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다가 걷고 다시 쳐다보다가 걷고 했답니다. 친구는 그 여자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바로 창문을 올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백미러를 봤답니다 그런데 백미러에서는 아까 그 여자가 달리는 차 뒷좌석 문을 열려고 손을 뻗으면서 같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고 겁에 질려 속도를 30에서 40, 40에서 80km로 계속 밟았는데 그 여자는 그 속도에 뒤쳐지지 않고 쫓아와서 계속 문을 열려고 했답니다. 친구는 정신없이 비가 쏟아지는데 운전을 해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저희 집으로 도망치듯 온곳입니다 그날 친구는 무서워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몇몇 분들은 웃었지만 몇몇 분들은 새파랗게 질리면서 그 이야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면서 자기들도 그 도로에서 그 여자를 어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린 다시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